여보 드디어 음. 그날이 왔구만 그날이 왔어 정들었던 우리 집 으흐흐. 떠나는 순간이 왔어 음, 여보 음. 이사를 빌미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정들었잖아 얘들아 빨리 내려와 네 오늘부터 늦잠을 자니 오늘 우리가 이 집에서 이사 가는 날이잖니. 뭐야, 저기 이사 가요? 그래, 이사 가. 아, 왜? 왜? 어, 어디로 가요? 그건 비밀이란다. 어? 그런 게 어디 있어, 이 지산 지상... <웃음> 똥꼬방꾸야 <웃음> 아빠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그래. 자, 어쨌든 우리가 이 정들었던 집과 정들었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날이란다. 아, 어, 저 가기 싫어요. 내가 네 친구 탱댕이는 불러놨으니까 착변 인사하렴 탱댕어!! 리아야~~~~~ <목소� around> <목소� Vul> <warned> 어, 어, 어. 어, 너 이상한 말에게 충분히 아냐야~~ 이렇게.. 어..좋지? 친구 있는데.. 어..어떻게.. 별착하고.. 리아야 너가 웃으면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나 보라고 차별이니까 또 나를 차별할텐데 말이야 어, 어, <목소리> 어쨌든 <목소리> 얘들아 이제 이 정들었던 집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란다. 자 우리가 참 추억이 많았던 어이 태비 태비야 고마워 정 어? 아이 무슨 디비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려 <웃음>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밥해 먹었던 부엌이야 부엌아 어? 부엌 아잘 있어 <웃음> <웃음> 아니제떠난다 이렇게 부셔도 되는겨? 구독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우리가 지냈던 안방이야 <웃음> 여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보가 비상금도 숨기고 부츠도 <웃음> 숨기고 아니 나쁜 일만 기억하는구만 자 그리고 <웃음> 여기서 우리가 많이 씻고 그랬잖아 아이고 리 아... 야 변기통한테 마지막 자별뽀뽀라도해 줘. 그동안내 동파다네들 진짜으로가어어라 우리. 응. 고리 그리고.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볼까? 우우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가 하하하거하하하어야고생 <웃음> 많았다. 아이고 리아방. 아 리아 컴퓨터도 이제 아이고 낡았네. 많이 낡았어. 맞아요 그냥 같이 머 버리자. <웃음> 야 리아가 정든 거야 그거 버리다니. 아뭐 어쩔지비.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아이씨. 마시게 했던 우리 베란다. 아 베란다 좋았는데 이거. 동넷사람 저이상가요난 <웃음> <참 써요. 웃음> 가끔 오빠가 부끄러워 이거 요루루방 요루루방도 잘 있어라 아이들아아치 <웃음> 뱉은거야? 왜 짐을 뱉어? 아이 드디어 여기 그만 보는구만 툭이고 코딱지야? 자 어쨌든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집과 진짜 작별 인사해볼까? 잘 있어라 우리 집잘 있어라 잘 있어 안녕 아빠 이거 이사가는데 음. 오빠도 주고 가면 안 돼? 어? 어? 필요 없잖아 <웃음> 어쨌든 잘 있어라 우리 집그 동안 고마웠다 <웃음> 안녕 댕댕아 너도 잘 지내렴 <웃음> 누가 왜어가 여길 지켜야 돼요. 좋아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새로 이사올 집이야 바로 앞에 있어 어쩐지 이 동네 음. 익숙한데요 아니야 새로운 집인데 어떻게 익숙해 어 여기 익숙해 보이는 어. 애가 있다 <웃음> 넌 누구니? 뭐니야야 <웃음> <웃음> 돌아왔구나 <털어왔구만>. 어. <웃음> 여기 <웃음> 이사온 너댕댕이나는 애가 있나봐요 바로 우리가 새로 새로 이사 온 집은 바로 여기란다 짜잔 아? 짜잔 이 집이잖아요 새 집이라 그런지 깔끔하네 그냥 우리 한바퀴 돌아서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? 아 이게 새로운 집이란 게 바로바로 바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에휴, 어쩐지 돈도 없는데 이사간다 할 때부터 하하 <웃음> 아니 완전 다른 집이야 들어가 볼까 한번. 너러너러. 달라요. 어문부터 다르지. 울타리 부터좀 달라졌고. 너러 고급진 이문 자재.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좀 다르네. 라로라라따 위에 보여? 이어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조명. <웃음> 이럴 돈 있으면 집에 맛있는 거나 사먹지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자 들어가봐 들어가봐. 자 너로로로 또야 전에 TV보다 훨씬 넓어졌지 음. 오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 새로운 걸로 바꾼 거라고 오 달라졌네 달라졌지. 괜찮네 새 거구 냄새가 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 그리고 부엌도 조금 더 네, 디테일하게 바꿨습니다 너로로로 음. 또 여기 아 맞다 맞다 오늘 밥이다. 오늘 이사 왔으니까 얘들아 앉아서 간식거리 먹자. 앉아, 안세요안녕세요안세요 자, 어디 앉아요? 나가, 나가. 사과 드시고, 어, 댕도 이제 손님이니까 이거 먹고. 자 리아야. 간식 먹을 시간이란다. 영양이 듬뿍이야 그거. 아빠, 어도오도가래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때 개밥도 나름 먹을만하지? 아 어, 응. 어, 이거 영양 만점인데요? 힘이 막솟고 그래 그래 한번 아, 먹어맛있겠 오빠가 그냥 빵바닥에서 먹으면안 돼요? <웃음> 자네양 몸으로 표현해봐 이 맛을 음? 아이맛참 오늘 느껴본 맛 중에 제일 스쿨 한 맛이네요 스쿨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어쨌든 부엌 보면 아주 디테일하다고 시간도 써있고 와 인덕션이다 응 음, 인덕션 저게 거기 어떻게 인덕션이야? 너 인덕션이 뭔지 모르지? <웃음> 알고는? 모르잖네억쩔 TV. 아네 네, 그러시겠죠. 네, 네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아, 어없어 아, 그러시겠죠. 자,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자. 거실은 맞지? 자, 이화분도 이제, 이제 키울 거야, 얘들아. 이 화분이 <웃음> 이 화분은 지금 나뭇잎이 안 자랐어. 다 죽어가는, 아, 아니에요? 다 죽어가는 거, 다 죽어가는 거 꽂아둔 건데, 괜찮아, 괜찮아. 자,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안방. 여보, 우리가 안방이에요, 여기가. 여기 너무 좋아요. 음, 어떡해. 너무 좋아. 나 너무 떨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빠 좋으시겠어요? 나 박스가 절로 나오잖아. 아빠, 엄마 좋으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스컬, 스컬. 자 이제 어이. 여기가 여보세요? 바로 여보, 여기가 세탁방이야. 이 세탁기를 어, 기분이나랄 것 같아요. <웃음> 바로 달래를 씻겠어. <내릴> <웃음> 완전 좋지, 완전 다새 거라고.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씻을 이제 화장실. 쳇. 오, 변기도 달라졌는데. 어, 멋있게 꾸며 뜨고 스컬. 야, 근데 야, 얘는 우리 집에서 샤워하니? 어우 뜨끈뜨끈 해 이게 뭐야 뭐? 밀지마 아이 닝낭아 오늘은 누가 더 빨리 가나 시합이에오오오오와 닝낭아 나도 따라간다 <웃음> 아니 무슨 욕조 가런닝 머신 너무 빨라 닝낭아 쪽만 놓칠까 자 수술하미. 그리고 이 화장실의 포인트는 바로 위에 조명이라고 오. 럭셔리해 보이는 조명 화장실 오. 오. 아, 그래, 괜찮다 아유, 어, 아빠, 음. 요즘 유튜브가 좀잘 되더니, 저부터 <웃음> 보시나봐요. <동생> <웃음> 아이, 무슨 조명, 소리야. 나저 걸로 바꾸시다니요평구평구 회사원인데, 무슨 소리 하는 거니. 자, 이제, 리아방과 요루루방이 있어요. 리아방부터 가볼까? 오, 음, 기대된다. 따라라라떠 오우. 오우! 오우, 침대 뭐야? 무슨 일이야, 스컬? <웃음> 침대가, <웃음> 이제 한층더 올라가면서, 이제, 잠잘 때, 뷰를 보면서, 네, 쾌적한 뷰를 보면서 살수 있는 거지. 와, 굴 떨어지면 최소 골짜리겠는걸? 그리고 리아가 아까 정들었던 컴퓨터를 떠나보냈잖아. 그래서 최신형 컴퓨터. 야, 갔었거든. 아빠가 힘좀 썼다. 최신형 예. 컴퓨터. 그 고물 컴퓨터는 이제 이지스예요. <웃음> 그리고 좋은 컴퓨터가 거예요. 있는 거니? <웃음> 어, 댕댕이가망가뜨리는데 <웃음> 야, 리아야, 니네 키보드 내구성 개쩐다! 그, <웃음> 너도 느꼈지? 최고예요! 어이, 부셨어! <웃음> 어쩔 수 없다, 리아야. 당분간은 컴퓨터 없어야겠다. 어... <웃음> 자, 그리고, 리아 방의 이제 장점인 베란다. 자 여기서 음. 많은 화분을 키우면서 공기가 좋아지게끔 하고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거야. 얘들아. 건강도 챙기는 나 김리아 방스쿨. <웃음> <와> <웃음> 엄청 좋지. 자 아빠가 돈좀 썼어 인테리어하는 나. 음? 근데 왜제 방에 음. 그러니까 리아 이건... 입 냄새가 많이 어 냄새가 나가서 좀 쾌적하게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화초를 분 많이 기르는 거야. 자 오빠 방 냄새 오죠. <웃음> 어? 자 그리고 대망의 이제 우리 딸 방. 딸 방은 엄청 예쁘다고. 와, 와! 엄청 예쁘다. 이게 뭐야? 이야, 엄청 좋은데? 딸 방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 괜찮아. 우리 딸 방은 이쁘니까 괜찮아 괜찮아. 와!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박수가 나온다 아주 그냥 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어, 아이고. 공중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걸? <웃음> 음? 음? 아, 리아야 왜그래 표정이 뭐..괜찮네요 <웃음> 자 그리고 어때 이상훈지 마음에 들어? 저 마음에 들지 들어요? 네, 컴퓨터가 없어졌지만 마음에 들어요. 자,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했고, 자, 모두 거실로 와. 응. 음. 이제 이사 왔으니까, 어? 이제 거실에다가 가족 사진 딱 걸면. 여보. 응. 음. 저쪽 안 봤잖아요. 아, 맞다. 저쪽. 저쪽도 봐야 되는데 깜빡했네.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창고야. 오케이. 음. 쓸모없는 거를 척척척척척. 어, 정리할 수 있는. 서랍장이란 말있으 음, 오 음, 마음에 드는 모양마음에 드는 모아이구나 너무 마비도 너무 마비도 너무 마 마비도 너무 좋아. 마비도 너무 좋아. 마비 좋아. 마비도 너무 좋아. 마비도 너무 좋어 오빠만 없었어도 예쁜 사진이었을 텐데 아 진짜 이거 다네명다 다 빠지고 나 혼자만 있었으면 여기 그냥 완전 인테리어로 딱이었는데스카!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집을 리모델링 해봤어 요 여러분들 댕드아 반갑다 이제 같이 잘 신어보자 네 저도 여기 사는 건가요? 어? 넌 니네 집 가야지 <웃음> 댕댕아 뭐해 눈치 챙겨 빨리 뎅뎅아. 나가 댕아댕아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물집이야 <웃음> 빠르게 나가 댕대아 <웃음> 너도 나가 너도 나가 그대로 나가 <웃음> 아예 <웃음> 어쨌든 지금... 재료들 리모델링 했습니다 끝! 안녕!